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강원처원군동성읍 장흥리에 있는 고석정에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고석정 캔말이 나와있습니다. 안내도 나와있고요. 이렇게 밑서 계단으로 쭉 내려가면 정자가 하나 보입니다. 거기가 바로 신라 때부터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 아닙니까? 고석정이라고. 아, 그 이름이 그대로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대일 전체를 고속정이라고 합니다. 고속정에 가면 국민 관광지로서 아, 여러 가지 트레킹 뿐만 아니라 고속정 랜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자를 왼 펜으로 쳐다보면 이렇게 유람선을 탈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안어요 물이 없습니 이거 어떻 합니까? 그냥 고속암이나 쳐다보야죠. 바로 이고속정의 가운데에 있는 이 바위가 고석암입니다. 높이가 한 10m 정도 돼요. 그 위에 네, 나무들이 있는데, 저것이 뭐 세월이 흘러서 저렇게 있겠지만, 옛날에는 아마 우창했겠죠 저기에 네, 조선시대의 그 유명한 도적대죠? 임극증이임극증이 여기에서 기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본지는 안 했기 때문에, 어,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저 밑으로 보습감을 저 뒤로 하고, 저 아래쪽으로 쳐다보면은, 트래킹 고속뿐만 아니라 유람선도 다닙니다. 야, 꼭, 고속함의 꼭대기 한번 보세요. 저 올라갈 수는 없어요. 올라가지는 못하는데, 네, 사이에 저 동굴이 하나 있어요. 아마 거기에 인극적이가 살았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고속정을 네, 영상으로 한번 쭉 한번 훑어볼까요? 자, 저 밑으로 보이죠? 밑으로 중내에가면 유람선을 타고 갈 때는 저기는 아, 양쪽 사이드에 아름다운 바위들의 이름을 붙여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거기 가면 선녀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어요. 하여튼 희한한, 대뱃이 희한한 바위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는 중국의 대핵국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광관입니다. 중국의 대핵국은 깊이만 있지, 사수양사이드로 그냥 트래킹 코스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보습정은 그와 차원이 그랬죠. 볼게 너무 많습니다. 바위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냥 장관을 이루고 기암괴석이아름답기 짝이 없습니다. 저것을 송년의 통화작용을 거쳐서 이루어졌으니 정말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얼마나 이 바위 보세요. 정말 아름답죠? 뭐 닮았죠? 예, 네, 일일이 표현을 안 하겠어. 너만은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고속적 저 보세요 계단식으로 되어있는데 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아름답죠? 크지 않지만 그래서 굉장히 기암괴석과 나무와 잘 어우러진 바위입니다 아마 여기 물살이 새기 때문에 이렇게 기암괴석들과 바위의 모습들이 쾌개하게 네,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자연의 작품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려고 러면 이렇게 힘든 작품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세월이 신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만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억 년의풍화작용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고석정을 지금 고석정의보석담을 근접해서 한번 촬영을 했던 겁니다 자 저렇게 해서 쭉 내려가면 트래킹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국민관광단지입니다 네 고속정 랜드가 있고요. 그렇게 아, 해서 드어면서 유람선도 탈수겠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탈 수가 없습니다. 왜? 물이 말랐어요. 아우, 정말 아쉽네요. 이렇게 고속정과 고속암을쭉 영상으로 한번 보면서 아쉬움을 달래면서 오늘 고속정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뿐만 아니라 고속정 옆에 산정호수라든지 제임폭포 삼부전 폭포 등등 어, 이쪽으로 철원 일대에 연천철원 일대에 가면 굉장히 볼 것이 많습니다